너무 맵네. 어, 어. 위에 토핑이 많이 들어갔다. 아, 어, 저면 살아있는 거 봐봐. 아, 진짜 촉촉해 보여. 아안 딱딱해 보여. 여기부터, 여기까지 응? 다 주세요. 여기부터, 여기까지 응? 다 주세요. 응? 응? 여기 있는 메뉴를 다 클리어 한번 해봅시다. 네. 이거 다살래요 이거 다먹는다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, 지금. 들어가니까. 진짜 저걸 다먹나봐 <놀나> 어, 엄청나네 아, 아, 비 아, 김용준이고요 쩝쩝박라고아 아, 어떡해 수다 이상형을 만났나요? 오. 와! 응. 와. 어. 나 지금 기절이 <웃음> 좋 제가 부끄러네요